안녕하세요 공돌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육실에 문이 열리는 방향을 바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했는지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안방 화장실이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여기 정확하게 그림이 표현이 돼 있지는 않은데 샤워 부스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고 이제 문이 그 화장실 안쪽 방향으로 열리고 이제 요 문도 이거랑 이거랑 간섭이 이제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열리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안쪽으로 열리고 그렇게 되면 제 이제 나중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샤워기가 있어요. 근데 물이 이제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니까 보통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물만 틀고 이제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찬물이 찬물이 이제 나오면서 이문 기둥을 쳐서 여기에 막 물이 튀고 막 바깥으로 물이 흐르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생기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내오게 바꿨어요. 어, 그러면 이제 뭐 샤워에서 찬물이 찬물 이제 막 나오더라도 이쪽에 이제 바깥으로 안으로 열리는 걸 이제 바깥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 물이 튀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. 다만 단점은 지금 이 문이 이렇게 밖으로 열리는 구조여서 이제 서로가 간섭이 생기는데 보통 샤워할 때문 열고 샤워 안 하시잖아요. 그래서 보통 문은 항상 닫혀 있다고 보고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바꿨어요. 음, 뒤에서 실제 그 수정하는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. 예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의 고무, 요 부분의 고무, 그다음에 요 부분에 요 부분에 고무 세 개를 바꿔 주시면 돼요. 그리고 교체를 하신 다음에 방향이 안 맞을 때는 풀러서 이제 좀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뚝 맞춰서 위치를 바꿔 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을 먼저 풀러 가지고 대충 그왁골를 맞춰 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나중에 위에를 살짝 풀러서 해 주시는 게 좋구요. 한 번에 이거를 이 부분들을 다 풀게 되면, 지금 요 위치가 완전 그요틀 자체가. 완전히 위치가 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가 틀어지게 되면 예 이거 사람이 혼자서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사람이 여러 명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좋은 점은 보통 제가 샤워부스 요 부스를 사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처음엔 찬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이거를 밀고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.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거를 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쳐서 물이 찬물이 나오더라도 찬물이 나오더라도 저는 찬물 안 맞고 솔직히 들어가서 이제 뜨거운 물로 바꿔서 할수 있는 게된 거고요. 그래서 실제 이거는 뭐 쓰다가 좀 불편하신 게 있을 때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. 뭐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써도 돼요. 근데 저는 불편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기존에서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. 그 고무 바꾸고 그냥 그 문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하면 손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씩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